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경주 흥리단길 카페 이상적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인테리어부터 음료, 케이크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대르원 라떼와 튜브 파운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요 주문을 기다리면서 카페를 쭉 둘러봤는데 어딜가서 사진을 찍어도 그림이더라고요 정말 날씨까지 러블리해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. 베르몬 라떼고요 튜부 케이크인데 밀착하시기로 간 케이크입니다 케이크가 정말 크게 달지도 않고 딱 맛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너무 예뻐서 먹기 정말 아까웠어요 아이스크림 좀 먹다가 계속 저어줘서 아이스크림을 보내줄요 아이스크림은 하지 않고 녹차 마이 들어온 것같더는고 정말 카페 이름처럼 이상적인 카페였던 것 같아요 날이 좋을 때 가족, 친구 혹은 연인과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찰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